사건 25시 조상구 형님의 그 어린 시절을 파헤친다. 오늘은 그 조상구 형님의 그 친구분들을 모시고 어릴 적의 이야기들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도 되는 게 출연. 아, 아, 없어. 드려야 돼. 없어. 그거 없어. 이거 어, 말안 되겠나. 그래 <웃음> 조금 화나 시켰어. 30년 고마 생각 했죠. 아 그랬으니까. <웃음> 60몇 살이 아직도 고마다 피고. 이성아. 이사아 지금 거의 다 IT 이사라고 해가지고 대화가 나옵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잘... 그, 아까까지는 이덕으 가시던 이제 막 가시네, 이제. 예, 그, 어릴 적, 그 어릴 적조산구 형님에 대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 좀좀 얘기해주세요. 공부는 뭐했고 공부는 뭐하고 예. 네, 네. 운동은 잘했고. 아, 운동 잘했어요? 내가방도못해 견뎠다. 아 진짜요? 맞아? <웃음> 아그 요새 말로 셔틀빵 이런 거 <웃음> 아, 어어 어, 맞아요. 아, 아유 이, 죄송합니다 그 이게. 얘만 잘하잖아 내가. 하그말을 <웃음> 잘하신다고. 우리 편안하게 응? 자, 각자 첫사랑 이야기나 한 번. 첫사랑 얘기를 왜 해? 다 난리나지. 응. 그건 왜? 지켜야 될 보호할, 뿐이야. 그래. 보호할 그래. 부분이야. 보호할 부분이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절대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오사에저 TV는 사랑을 치우고그사그가짝사랑가다 t v 를 사랑을 시고서 만났어 만난 걸내 친구가 봐서 이조 정상 치고가 내가 사랑했는 지가 사랑하면 안 되지 오늘 올라오게 되는데그쪽분아안 나오는데 그 혜택 나올 수 있죠? 그 형님이 설기를 얼마나 더 파라고 하면 참이 큰 참이 있는 식당에 바깥에서 목박을 폭상을 봤어. 요 문으로 안 나가고 철을 네. 깨고 나가볼다니까아 그, 그래. 그래. 그 자리에 네. 우리 여자 친구들이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자 동생들이 내명 게였나 봐 네네. 그 현장에 네. 네. 보라고 뭐 그랬니? 나도 이거 문제. 그래 보자. 아, 그게 남자 뭐가 이렇게 아, 여자 때문에 왜 문으로 가나가면 되지. 철을 깨고 나가. 여자 거. 거. 때문에 약간 호기가 생긴 거든요 그죠? 열받아요모이야 아, 이거. 얘기하세요, <웃음> 여기. 야, 예. 그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하지 마세요, 형님. 하지 마세요. 고향, 고향 말고 또 꼬인다. <웃음> 그 <웃음> 형님도 옛날에 그 삼구 형님이 그게 뒤에서 시키는 대로 다하고계셨는니 형님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셔, 별로 안좋아하셔가고 네. 별로 직접 따라다니는 적이 별로 없고. 그 문제는 시덕이 형님이 운전이셨네요 그럼. 시덕이 형님. 수많은 어, 배말은아니에 30년 꼬마 생활을 했죠. 아 그랬습니까? 뭐, 맞다. 난, <웃음> 네. 나도 꼬마 생활을 했다. 하하하그 <웃음> <나, 웃음> 때는, 그 때는 뭐 나도 항상 시력이 수말된다. 마치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뭐, 대병 들고 아 그걸 왜 뭐, 맨날 두고 다니세요? 술집 다못다셨으니까아또그 이제 뭐 형님 여기 여기 오시면은 5천짜리 네. 커피이 그 신해달라고 하거든요. 아형님요 네. <웃음> 네. <웃음> 이천원도 많이 준 거니까? 그래, 약속고도 또 서비스 가라고 아, 서비스도 달라고 그랬어요, 예. 형님? 저는 하못 했지 그래갖고 2천원 내면서 서비스 달라고 해갖고 네. 모듬 소세지 네네네. 네, 네. 그걸 한판인데 서비스로 한번전화가 이제 이게 아니, 2천원씩 판매고서 모듬 소세지를 <웃음> 모듬 소세지 <웃음> 다 <야>. 서비스를 <웃음> 했다니깐 전지, 하하하하 <웃음> 지석이 여쭤보신 게 하나 있는데 음. 형님은 이제 앞으로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꿈이? 예. 꿈이, 어떤 꿈이 있으세요? 80살까지 예. 살고 싶어요 아, 그게 꿈이세요? 예. 왜요? 아, 84살까지 어, 살고 어요 왜, 어, 왜, 못 뭐야?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80대거든, 그때. 아, 예. <웃음> 예. 내가 84살까지 살면 우리 마누라가 80까지 사는데, 예, 네. 그때까지 내가 살아주면 내가 응원해야겠나 아, 명수님 아, 때문에. 어, 그지 멋진, 방금. 멋진 꿈입니다. 아닙니다. 네, 응원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기원년현이 우리 꿈? 마음, 꿈께서는 그 아닌데, 사실 네. 지금 내가 퇴직한 지가, 네. 불과 지금 딱 5개월 지났다. 네. 5개월 지나면서, 이야, 네. 이거 조금, 네. 돈을 네. 어느 정도 큰 무시하고, 네. 내가 이렇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안 되겠나 싶다. 더라 이게 그? 사실 제가 왜여보고 네. 싶었냐면요. 네. 이렇게 이제 형님 이제 연세대 되면 예. 어릴 때뭐돈뭐 사랑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꿈들을 이렇게 지금 딱 들어보니까 되게 소박하고 되게 인간적이고 약간 그왜 되게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형님도 좀딱 그렇게 하시고 네. 마지막 현식 형님도 뭐 꿈이 있으세요 그 동생들하고 1 2월말 뭐말 네. 이렇게 네. 마지막 망년할 때. 네. 네. 네. 술한잔씩 하면서 이제 하기 전에 건배하면서 네. 한마디씩 네. 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는 게 있거든 네. 근데, 근데 작년에는 내가 잘을 들고 네. 몇 년에는 본전 합시다! 그러고 내가 그런 걸잘 <웃음> 했거든 우선는 <웃음> <웃음> <웃음> 부쩍 본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본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네. 됐다. 음. 그러니까 형님의 꿈은 본전하고 싶다. 음. <웃음> 너 너무 웃겨. 야, <웃음> 정말 현실적으로 다 나온다. <웃음> 아토통 아파. 뭔지 어. 음. 음. 음. 모르지만 지금. 노래 한곡 됩니까? 2 0호5 아, 되죠. 어, 어. 어, 향수. 어, 감사하죠. 노래 네, 한 곡. 피2곡 한국 많이 하다. 근데 좀 아, 전에 아, 형님을 엄청 야. 사랑한다고 야. 야. 얘기했어요. 한국은? 엄청 사랑한다고. 향수. 그래서. 자, 형님, 여보세요. 허나, 지금 64살에 지금 꼼짝없이 내일부취 살이 아직고사장그 대신 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현식이한테 좀잘해주 해주세요. 현식이. 꼬마 꼬마들 한번 기워놓어떻 안달아. 자기 이 얘기 아니가 <웃음> 왜안 보여지? 운다. 웃다 <웃음> 뭐라고 하면 그치니까 니 하나 해. 딱한번 대박인데 이거? <웃음> 난 형이 이렇게 많이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 <웃음> 빵빵 터지고 <치고> 있네. <있는>. 이러니까 <웃음> 네. 이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너 <웃음> 네. 좋은 거야. 그 당시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세상에줄 알고. 음, 저는 나는 이 친구들이 네. 항상 내 옆에만 있어도 네. 네. 그냥 내가 거인이 되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막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는 네, 네. 그런 상상 했고 네, 네. 겁날 게 없었거든. 음. 이 세상이. 음.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뭔가 다. 언제 다시 오만은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운 저무욕의 땅을 찾아 가는 배야 가는 배야 너드느냐 남한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도질막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이 노래 아시죠? 에코! <목소리> <목소리> <웃음> 예 나중에 제가 다시 오면 이걸 기타로 기타 있나요? 기타 있단 있어요. 그럼 기타 한번 저기서 불쳐 불러 드릴게요. 고팬데야 고팬데야 너 가니 우리 엄마 산수 옆에 처음 먹 한번 가신 우리 어머니 어딜 가고 부두시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언제 다시 오시려나? 오오 가끔도 내팬티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내가 제 댓글 내가 하는 <웃음> <다른> 데가 되지. 콜, 콜, 콜 중에 깨놓친 는데 TV 나왔을 때 되게 놀라지 않았어요? 응. 저 같은 거안 하고 잘했죠.